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52nd love letter. 어,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시편 143편. Psalm 143. Hurry with your answer, God. Hurry with your answer, God. 이런 제목으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요 다윗의 이시편의 주옥 같은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좀몇 가지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보는 러블레터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기사를 한번 검색하고 그랬는데 어 신종 코로나에 그렇죠 뭐 후에 뭐 공식 명칭이 코비디 나인틴이라고 어제 뭐 어느 미국에 계신 의사분이 하는 거를 좀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국적인 확산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심각한 어떤 전염병 최고 단계로 격상을 했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여섯 번째 상황자가 나오고 뭐 하여간 지금 굉장히 좀 난리입니다 음, 그런 생각을 안할수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이 점점 발달되어 간다고 하지만 참 인간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어, 잡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잘잘못을 뭐 따지기 이, 이전에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0편 143편을 이제 제가 저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에서 영어성경 번역본으로 거의 항상 보고 있는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하고 The Message라는 역시 현대 구어체 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쭉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먼저 이제 뭐 국가적인 상황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참 귀한 어 고백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조금 늦었죠? 예,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유들은 있지만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다이렉클리 어, 한번 이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 CB 보면 a s s a g n d by David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어, 하나님 마음에 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 성공도 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어떤 인간일지라도 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인간일지라도 또는 많은 성공의 경험이 있는 인간일지라도 이 다윗을 보면서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은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 다윗이 힘들 때한 기도예요. 시편 t of a 편도 내용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의 이제 143편 1절을 보면 i 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 l i s t e n l o r d a s i p r a y y o u a r e f a i t h f u l a n d h o n e s t a n d i w i l l a n d w i l l a n s w e r my p r a y e r 이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 기도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막 내가 항상 faithful하고 honest하다고 내가 항상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 신의 속성이죠. 신께서는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 정직하고 나에게 성실하십니다. 음, 그 다음에 2절에 봐도 역시 어, Don't try me in your court because no one is innocent by your standards 신의 기준들로는 어느 누구도 innocent, 어, 결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음, 사실은 제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나 당연스럽게 음, 아 뭐, 뭐 잘못 많이 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는 게뭐 크게 뭐 종교인의 삶이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체념한 듯이 하는 거를 들어서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그 뭐 대상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아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물론 많이 이제 하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뭐, 뭐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용서받는 거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조금 I was shocked.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예. 어,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다윗의 기도 내용들을 볼때좀 입에 발린 소리는 아니었어요. 예. 자꾸 넘어질지라도 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 이것이 그냥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다는 그런 말투와 그런 자세로 들인 기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어 나도 또는 no one is innocent by your standards 신의 어떤 standards 기준들로는 innocent하지 않을지라도 어신 앞에서 어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할 때는 사실은 어, 교회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간에, 예,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뭐, 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분이 많진 않겠지만, 어쨌든, 예, 신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고 그분이 절대자라고 생각한다면, 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자세겠죠. 예. 다윗이 이렇게 어떤, anims, 그, 그, 3절에 보면, My enemies are chasing me, crushing me in the ground. enemies are chasing me.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예.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그 다윗이 막 정말 다윗을 총칼, 아, 총은 없었으니까 칼이나 창을 들고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는 그런 당시 시대적인 그 상황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enemies는 사실 뭐 총과 칼을 이렇게 든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어떤 상황들, 어, 물론 대상은 있겠죠. 그 상황을 이제, 억울한 상황을 만들고, 어, 또는, 어, 하여간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를, 나를 이렇게 옥죄는, 예. 그러한 상황들, 그런 대상들은 살다 보면 뭐, 종종 만나게 되죠. 예. 저희도 이런, 저도 그래서 뭐, 이, 정말 칼에 쫓기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한 좀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녹음하기 전에. 3절에 계속 보면 I am in total darkness. Like someone long dead. I am in total darkness. 완벽한 어둠 가운데 내가 있다. 되게 솔직하죠. 예. 다윗은 신의 오늘 제목처럼 신을 갈망하는 누구보다 갈망하는, 갈망, desire 한다는 게 사실 오늘 계속 제가 최근에 이제 생각하는 단어예요. 신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 사실은 우리를 향한 신의 갈망,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는 신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도 신을 갈망하게 당연히 되는 것이겠지만, 예.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신을 갈망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 어, 어떻게 보면 다윗조차도 이 말씀을 볼때 신을 갈망하면서도 이토 r k n e 네스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신을 정말 간절히 desire, strongly desire God, desire, God, desiring God이라는 게존 파이퍼라는 제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 단체가 이제 Desiring God 이라는 단체가 있죠 예. 약간 옆으로만 잠깐만 세면 어 제가 옆으로 세면서 웃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약간 진지한 얘기를 드리면 어 제가 좀 정신이 없는 일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 정신을 차리면서 음 좀 해야 될 일들이 좀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이런 거 외에도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요한 영어 성경 문장을 암기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중요한 명, 영어 설교들의 조금 더 이제 주, 어, 그런 문장들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라든지 그런 채널들을 좀 다각화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미루지 말고 꼭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카페 안에 영업시간이 아닌 때, 아, 어 그런 거를 카페에서 좀 촬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하여튼간 진행되게 되면 여기도 이제 공지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다윗도 이렇게 굉장히 토를 다이크네스 속에서 조차 내가 오래전에 죽은 사람 같다 like someone long dead 오래전에 죽은 사람같이 느껴질 정도의 그 절망 상황에서 그 4절에도 보면 I have given up all hope and I feel numb all over. I have given up all hope.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 왔다는 거예요.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 이라는 게 여러분 무신경한 거 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에 나온 someone long dead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내가 지금 사지가 다 마비가 된건 같이 느낀다는 거죠 예, 멍하다고 할까요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 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올려드리는 더 메시지에서는 정말 drained away 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Drain. drain이 그냥 I'm drained가 drained 라는 표현이 drain이 배수구 같은 건데 예, 완전히 진이 다 빠진 거거든요 어, 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요즘 그런 상황이 조금 처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렇지만 그게 다 끝이 아닌 것이 오늘 사실 제가 이 Psalm 143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께서 주시는 희망과 현실적인 절망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in total darkness 속에 있을지라도, 신의 사랑과 신이 주시는 희망과 신이 약속하신 것들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이미 과거에 많이 신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그것을 믿고 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Hurry with your answer, God. 이게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힘든 상황 속에서 동일한 신께 기도할 때 Hurry with your answer, God. 예. 당신의 나의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좀 나에게 서둘러 달라는 굉장히 어, 간곡한 표현입니다 예. 제가 웃은 이유, 웃고 있는 이유는 사실 참 오래전에 데이빗이나 킹 데이빗이나 저나 또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비슷한 신 앞에서 어, 어떤 신의 앤서와 신의 도움이 없이는 참 답답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동질감에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어 CV 5절에 보면 I remember to think about the many things you did in years gone by. 좀 전에 드린 얘기죠. 이제 그런 토를다끝네스 속에서도 이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추억을. 뭐를요? The many things you did in years gone by.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들, 횟수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many things, many는 정말 too Many to count 이런 표현도 떠오르네요. 굉장히 셀수 없이 많은 일들.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해를 먹을수록 아 신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시간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일들로 많은 일들을 하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시겠지, 이런 이제, 거를 또 그런 과거를 remember,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6절, Then I lift my hands in prayer because my soul is a desert, thirsty for water from you.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죠. 내가 어, 이제 과거에 신께서 하셨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운을 내어서 I lift my hands in prayer.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My soul is a desert. Thirsty for water from you. 당신으로부터는 월어 물에 을물 목마른 그런 나의 영혼은 사막이다. 되게 멋진 표현이죠. My soul is a desert. 음, 제가 이스라엘의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데설트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이스라엘, 아, 그 금방의 중동이 여러분 거의 사막국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이렇게 데이빗이 또 이런 데 도망 다니고 그랬을 텐데, 어, 얼마나 크게 물이 귀하고, 예. 뭐, 단순히 목마르다. 우리처럼 그냥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사실. 예. 정수기, 병, 생수, 뭐 너무너무 우리는 예, 비싸지도 않고, 그러나, 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탈수증을 걱정해야 되는, 예, 물다사야 되고, 예, 그런 중동의 사막국가. 예. Please, 칠절, please hurry, Lord, and answer my prayer. I feel hopeless. 또, hopeless라는 표현을 또 나오네요. Don't turn away. and leave me here to die 8절 each morning let me learn more about your love because I trust you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세이브가 했습니다 제가 세이브를 이제 암기하는 예, 그런 과정을 곧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each morning let me learn more about your love because I trust you. 매일 아침 내가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trust you. trust하니까 그 당신을 trust 가니센 뜻이라고 하죠. believe you 이런 건 그냥 당신이 하는 말을 믿는다는 표현이지만 trust you는 your being 당신의 존재 자체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신뢰 확신입니다. 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은 나의 원슬루틀로부터 나를 rescue, 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다이오의 기도가 참 올바르다 생각되는 것이 10절에 보면 you are, you are my God. Show me what you want me to do and let your gentle spirit lead me in the right path. 다윗이 자기 뜻대로 신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 마땅히, 그니까 신께서 what you want, want me to do. 신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리고 let your general spirit, 당신의 general spirit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in the right path. 올바른 길로. 음. 이런 전적인 신뢰가 참 다윗이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신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이유라고 다시 생각이 듭니다. 또 신의 아들이었던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과도 일맥 상통하지 않나. 예. 신의 아들이 정말 신이 좋아하는 삶과 말과 그것을 본보기로 보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퍼즐의 조각들처럼 예. 신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데이빗을 포함해서 다윗을 포함해서 이들의 삶의 기도도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어떤 기도일지 우리가 역시 배울 수 있고요 예. 11절에 보면 다시 Be true to your name, Lord, and keep my life safe. Use your saving power to protect me from trouble. 예, 그런 트러블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Keep my life safe. 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2절 마지막 분에 보면 Show I am your servant. Show how much you love me by destroying my enemies. 굉장히 솔직한 기도입니다. 예. 저의 지금 심정이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수 같이 느껴지는 예. 그런 대상을 어, 신께서 destroy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일 수도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신종 코로나일 수 있겠습니다. show how much you love me by destroying my enemies. 다시 한번 show how much you love me by destroying my enemies. 여기도 복수를 썼네요. 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어, 20분이 지났군요. 그러면 그... the message 예, 10편 143편에 좀 좋은 표현들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것도 역시 띄워 드릴게요. 예, 동영상 밑에 제가 어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 놓겠습니다. 143편 1, 2절이 이제 묶어서 같이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거기 보면 또 굉장히 재밌는 번역이 있습니다. 음, answer me. You are famous for your answers. Do what's right for me. 다시 한 번. Answer me. You are famous for your answers. Do what's right for me. You are famous for your answers. 당신의 어떤 답변들 때문에, 당신이 famous. 당신이 해주는 답변들 때문에, 답들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해주는 답들 때문에 당신이 famous. 굉장히 유명하신 굉장히 이것도 멋진 표현이죠. 3절부터 6절, 더 메시지 번역본에 보면 The enemy hunted me down. 원수가 나를 사냥했다는 거예요. 예, 사냥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He put me in a black hole, buried me like a corpse in that dungeon. I sat there in despair, my spirit draining away, my heart heavy like l e a d 예, 굉장히 구체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그 검은 구멍, dungeon, 그런 동굴 같은데 나를 like a course 시체처럼 묻어버렸다는 거. 얼마나 그 절망이 깊은지 아까 위에서 in total darkness라는 표현이 s 비 v 에는 번역이 되었었죠. 예. So I sat there in despair. Despair도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좌절. My spirit draining away. 아까 drained, drained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완전히 진이 빠져서. 예. My heart heavy like lead. 레드가 여러분, 명사가 되면 납이라는, 그러니까 철이에요, 철. 무거운 철처럼 내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뭐,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모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다 우리가 그런 원수에게 쫓길 때, 예, 그런 억울한 상황들, 또는, 어, 그런 힘들게 하는 상황들, 이런 동감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10, 10, 7절에서 10, 10절에 보면 Hurry with your answer God 제목으로 잡은 거가 이제 또 메시지의 7절부터 10절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Hurry with your answer God. I'm nearly at the end of my rope. At the end of my rope이 정말 이 rope의 끝에 있다는 게 어, 절망의 끝에 있다는 거죠. Don't turn away. Don't ignore me. 에이. that would be certain that, 음. 음. 신이 나를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이 분명한 죽음일 것이다. 이것도 참 정말 desire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 아. 생명의 주관자이신 신께서 나를 ignore 하고 나에게서 turn away from me 등을 돌리신다면 그게 사실은 certain death 나에게 분명 죽음이라는 죽음일 거라고 표현이 되게 절실하게 어, 와닿습니다. 그 다음 if you wake me each morning with the sound of your loving voice, I'll go to sleep each night trusting in you. 참 역시 감미로운 번역이네요.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어, 음성으로 나를 깨우시고 내가 당신을 trusting in you 당신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잠이 들겠다는 거예요 예. Point out the road I must travel I'm all ears, all eyes before you All ears가 정말 경청한다는 거죠 All eyes도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예. Save me from my enemies, God You are my only hope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다 You are my only hope yeah. Save me from my enemies, God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상황들이 어, 다있으려 생각됩니다 11절 12절로 갈게요 Keep up your reputation, God Keep me life Keep up your reputation Reputation은 명성이잖아요 평판 아까 you are famous with your answers, 여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참 예, 신뢰할 만한 평판이고 명성이다. 그것을 유지해달라고. In your justice, get me out of this trouble. 예, 당신의 정의로움 안에서 나를 이 trouble 밖으로 꺼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In your great love, 예, 당신의... 아... great love 안에서 vanquish my enemies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서로가 이제 건강하게 또 우리나라가 어, 건강하게 이 코로나 특히 며칠간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 확산세를 잡을 것이냐 그런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께 뭐 우리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떤 get, get us out of this trouble Get us out of this disease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좀 꺼내 달라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다시 건강하게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